여러분 안녕하세요 퓨입니다 지씨 유스 세럼 이게 그... 요, 요번에 완전 메인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처럼 얼굴에 열이 많이 오르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괜찮은 세럼이에요 요렇게 스포이드형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쿨링감을 주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얼굴 온도가 즉각적으로 내려앉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제가 요새 이 세럼은 진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진짜 많이 괜찮았어요, 오늘은.